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시가지다의 뜻이 아니라 되다가 되요. 되다가 되더라. 그렇죠. 네. 되게 중요한 개념이 영어에서 아주 중요해요. 어. 자, 그러면 하나만 응용, 하나 딱 해볼게요. 나 화났어 이렇게 얘기할 때 네. 이제 어, 네.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? 오갓, 어, 그러지. 갓. 오, 맞아요, 맞아요. 갓 매드. 네, 네. 그렇지. 어, 네. 자, 되게 느낌 오죠. 그래서, 이런 거 만날 때, 어, 매드를 가지다, 이렇게 하는 게 가졌다가 아니라, 나는, 어, 네, 네. 화났다. 화났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되게 중요한게 되게 자주 나와요. 아, 오케이. 네. 예. 현재. 그렇죠. 자, 그럼 뭐라고 쓰면은, 나 지금 화가 나 있어? 화가 난다에요? 대링? 오! 어. 게링을 n 링을 써도 되는데 쓸때 혹시 게링하고 I 사이에다가 뭘 하나 넣어줘야 돼 어떤 걸 넣어주면 좋을까요 어, I'm a 그렇지 그러면 말을 합쳐보세요 그럼 I am 어떻게 돼요? I'm a getting mad. 그렇죠 I'm a getting mad. 그래서 아, 나는 지금 mad. 뭐 하는 중이에요? 어. 화가 나이, 나 있는 거야. 그 화가 나고 나, 있는 중이야. 중이야.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. 자, 그럼 화가 난 상태야 지금 나 상태가 화났 어 있는 상태야. 그러면. I got, I got mad. 네 그렇죠. I'm mad. 그렇죠. 화가 났어 이렇게 하면 되고. 네. 또뭐 I get mad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. 요가 지금 화난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I get 아. mad 이렇게 예, 현재 시제. 예.